A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근데 얘를, 그1 하면은 A고, 이렇게 하면 2의 제곱, 이거 하면 3의 제곱, 이거 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이거를 N제곱을 했어요. N제곱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 얘를 그 A의 N제곱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도 거듭적으로 될수 있고 얘 하나도 거듭적으로 될수 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이 친구를 지수라고 하고요 이 친구를 누러보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 M, M. 이렇게 됐을 때는 곱하기로 시택하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퍼지고요 네 번째는 얘도 음. 이렇게 되고요 아,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m이 m보다 클 때, m이랑 n 이랑 같을 때, m이 m보다 클때 이렇게 나눠지는데, 클 때는 m-n으로 되고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아, 2가 세 제곱, 이게 세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지고, 또 2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얘는 2의 다섯 제곱이죠. 얘는 2의 어,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죠. 네. 같은 볼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2가 5개가 있죠. 네. 그럼 얘는 2의 3 더하기 2와 같은. 그러 이거 똑같이 2분의 3이 제곱이 됐다 하면 2분의 3 2분의 3이겠죠. 네.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제곱이 이렇게 퍼졌다라고 보시면 되것 같고요.